이만화는 섬유 제조 기술 발전에 있어서 큰 발걸음입니다. 치열한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된 섬유 제조 기술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만나는 미세순환과 세포 신진대사를 향상시키기 위해 섬유와 피부 사이에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섬유입니다. 이만나는 편안함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도 선사합니다. 그 비밀은 인체에 작용하는 원적외선과 그것을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만화는 섬유 자체에 원적외선 기능이 포함된 혁신적인 방식을 가능하게 만든 섬유입니다. 때문에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이만화의 기능은 여러 번 세탁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만화는 가공을 통한 다양한 컬러 표현도 가능한 섬유입니다. 이마나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섬유로서 생산 공정 중에는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잔여물 처리가 없는 섬유입니다. 그리고 이마나를 입으면 셀룰라이트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체에 있는 보기 싫은 셀룰라이트는 지방조직이 늘어나는 미세순환이 원인인데 이마나는 미세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만하가 주는 당신의 몸을 바꿀 혁신적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만하는 미세순환의 개선과 더불어 체내의 열도 골고루 분산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한 개선이 피로는 적게 하고 근육 뭉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만하로 만든 옷은 체열을 흡수하여 원적외선을 방출하며 방출한 원적외선이 다시 피부에 침투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운동 성과를 개선시키는 변화를 줍니다. 더 향상되고 균형잡힌 신체활동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변화는 당신이 이만한를 입음으로써 자신이 아름답고 자신감이 있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이만화, 변화의 힘